자 관절을 네, 향해서 청와대 이렇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무거졌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런 곳을 네, 네. 대통령 부분만 살던 이었자니 네. 감회가 새롭잖아요 음. 한말씀씩 그러니까 해주세요 군, 우리 여기.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나 잘된 네? 곳입니다. 네. 아 여기 좀 앉아있, 앉아서 앉아좀 쉬어요. 아, 70여 년 동안 감춰졌던 청와대. 이 음, 코스. 음, 음. 아,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이울창한 나무는 70여 년 동안 캄쿠했던무의청대가 일본 국민들한테 통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어습니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지금 진작에 이 좋은 명소를 국민들한테 관광포스로 보고 즐기게 했어야 된다고 지금 느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좋은 곳을 대통령 부부만 즐길 수있겠습니다아 네. 한복을 차려 입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우리, 우리 청와대 놀러 왔습니다. 아, 어제까지 열심히. 아, 응. 있겠지, 정말 우리나라에 네. 서울에서 네. 남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웃음> 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네. 네, 성장시키고 네. 발전시키는 그 역사의 현장 네, 중심이 네, 있었던 국가운영의 중심체 네, 네. 안녕하세요 방문에 이륙은 아내가 새롭습니다 한국사람으로서 좀 힘들더라도 한복을 하나씩 입고 네. 뭔가 느끼는게 너무 좋은것 같아요 네. 네. <웃음> 네, 여기가 이것보다 좋은, 여기 더 좋은데가 어디있어요? 어? 네. 좋으니까 이게 더 옮겨요 좀잘 찍어주세요. 네. 너무 네. 편안하다고, 편안한 옷만 입으면 안 돼요. 그지요? 그쵸. 그렇죠. 네. 자, 우리 엄마 는뭐 찍어볼까요? 예쁘 아유, 어... 잘 나오네. <웃음> 잘, 잘 나옵니다. 여기 아, 있더라도 참고 이렇게. 어? 이니다 아, <웃음> 나중에 이제 아무나 올수 있을 거야, 아마 얘도 지 않아? 뭐 진작에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니까 더 흥하는데. 정말 여전히 아, 되게 오래된 느끼는 감정입니다이 음. 좋은 곳을 어떻게 음. 대통령 데 가는 거보다 여기 가족만 그렇지. 즐길 수 있습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음. 아, 음. 감사하다는 음. 말을 전하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아, 싶습니다. 청와대 관저가, 청와대 관저가 있는 공간으로도 달려가 청와대 관저가 있는 뒷산. 또 같이 울고 왔어? 올해. 이 많아. 네. 저도 아, 저도 네. 빠른 시일 내에. 아들 영부 같으세요? 네. 집사람하고. 아, 어쩜 이렇게 고가춘을 차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따 보시면 오미롭겠네요 아유 이렇게 좋은데 오는데 증상복 입고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아유, 우리 한국은 네. 좋은 기회를 봐서 온 때, 정말 예우 네. 참배 그러잖아요. <웃음> 한복으로서 입고 다니고, 입니고면 거기... 너무 좋은 있네요. 것 같아요. 네. 날이가 꽃을 찾듯 좋겠지요. 맞아요. 자, 저희는 지금 여기. 상촌지에 가는 길과, 삼촌가로 네. 가는 길. 그리고, 반저상촌가에 관저로 네. 가고 있습니다. 관저 개발하는 아. 거 어디가? 여기 일로 가죠로여기 언제 로가야 제가 보니까 너무 더라고 열심히 일까지인데 음, 청와대 안에는 이렇게 별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밝혀지는 청와대 안에는 있 이런 건물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함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곳을 돌아보게 됐습니다.